장난님 하이 아, 아쉽네요 이 파티 성부 못 드시는 분 누구죠 신속 로봇 들어야 되시는 분 성부가 없으면 힘들 거라 아 오케이 까먹고 안 챙기셨구만 오케이 성부 들어주세요 소선님은 신속 드시고 오케이 성부 확인 고고 손이 이래가 왜요 손이 왜아 아이 건슬 건설. 건슬인데 이동 예 약한 소리 <웃음> 아무튼 들어갔어요 6시, 7시, 12시입니다 파티건질리 암수 이거 숙주는 잡히지 말고 엉덩이에 계속 돌아다니죠 같이 엉덩이로 돌죠 끝 앞으로 길게 끝줄 남았습니다 여기는 선거 없어도 되고, 그냥 미시죠? 두 줄, 한 줄. 나이스. 생각 이 네요. 11 영일 내려 오면 창술리 맘속1 파티 창술리 맘속 부탁 드릴게요. 절구구 쉴드 받고 그냥 딜 할게요 가까운 데 터집니다 어카이 감수하긴요 남았습니다 한줄 벤치조심딜 밀렸어요 달리기 느리신 분은 조금 네 가운데에서 인코스로 도시면 돼요 맞아. 번호 안 헷갈리게 1 2 3 12시로 모일게요 올라오면은 슬리님 암수 부탁드릴게요 가시죠? 슬림님 암수 진질 소선이 암수 부탁드릴게요 카운터 나이스 길게 파메 11, 12 이제 곧 나옵니다 속박 조심하세요 파메 나오니까 11, 12 조신 중매 시정 끝끝 피 관리 하시고 미스터니 맘수 부탁 드릴게요. 이거 줄 비벼 주시죠. 외부로 빠져서 네. 밑에 하나, 다음 판매 11, 11, 6입니다. 뭐지? 11, 11, 6. 잡힌 사람 없어요. 앞에 조심하시고. 1파티 성부 썼음. 가운데 장판 터져요. 오, 이 파티 받은, 아, 이거, 노메 12시 준비. 이거 피하고 노메 12시. 한줄 남았어요, 노메. 노메 12시. 파메는 5577. 파메도 준비하시고. 노메 나왔네요, 12시. 좀, 땡, 땡기시죠, 밑으로. 고. 이 파티 받으니님 암수 부탁드릴게요. 피 관리하시고. 파메 슬슬 나올 거예요, 5577. 빠져주시고 끊기 쉽게 나이스 5,7,7 준비 그 다음 11시 피갈리 5시 그 다음 마지막 1시까지 있어요 5,5,7 7굿아 제가 왜 갈까? 지고 암수 들어갔어요 진질 115줄 잠깐 딜컷 한번더해요한번더 잠깐.. 아 딜하셔도 돼요 딱 생겼다 딜 밀게요 찬미 갈게요 밀렸습니다 벤츠 피하면 찬미 갈때 유도되신 분 외곽 빠져주신것끝미입니다 12시, 1시 조금 늦게 나오니까 외곽으로 빠져 계셨다 들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살짝 늦게 나오면 봉아 아판패 선물 축하 언제 왔어? 나 이제 채팅 봤네 판패 선물 축하 채팅이 <웃음> 왔네 나가시는 분핑 여러 번 찍어주세요 비벼지는 거 조심하시고 없어지는 거 하나 어디죠? 핑 하나 안 찍히는데? 한분 어디? 시. 다 나가고 그냥 시계로 크게 도세요 시계 시계방향 볼게요 저희 본인 자리 보고 시계로 쿠쿨님이 12시에 계셔가지고 그러니까 9시 들어가셔야 될것 같아요 감사리스트는 들어가셔야 돼요 어? 아 잠깐 내가 아아 자리가 아, 말하다가못 들어갔네 네. 아이고, 네. 아, 말, 예 아이고 내가 말하다가못 들어갔네 번호 헷갈리셨나보다 네, 5시에 일단 왔어요 하나 어디지? 여기 건수이 봐봐요 나 3시 가봄 찍어봐 하나 어... 성공했나? 어 성공했다 끝. 외부 똑같은 자리에서 오케이. 봐 주세요. 센스컷. 저기요. 킨? 드셨죠, 짜몽 님. 네, 저 먹었어요. 끝. 7시 못 드신 분 드시고 내부 올생존 스터닝 커피타임 커피, 커피 좀드시고계세요 <웃음> 금방 감. 아 예, 네, 커피 타오겠습니다. 대굿. 네. 저희 7시 두개아 7시 두 개랑 6시 하나 깔게요. 7시 깨고 6시 하나. 1파티 건슬님 암수. 7 7 6 창술림 6아 아니구나 죄송 오케이 잘못 봤어 미안 미안 창술림 아 있지도 않았구나 자 눈뽕 조심하세요 창술림 암수 하나 부탁드릴게요 카운터 될듯 나이스 노메 6시 준비 노메 나올 듯 노메 6시 여기서 딜 하시죠 짜몽님 암수 한번 부탁드릴게요. 아씨 저기서. 어한번 더야 한번더한번 더. 해, 한번 더, 한번 더. 분 구한, 나이스. 슬림님 암수 부탁드릴게요. 12, 일삼 삼, 오케이. 네, 대충 까세요 위에, 끝. 삼두개 확인. 말고 일 네, 제가 1일로 일단 하했는데 오케이 오케이. 네, 셋이 이제 못 갑니다 저희. 연 잡기... 서머나랑 리퍼 빼고 아무나 잡히면 돼요 아무나 잡혀주세요 나이스 소선이 암수 몽환 지키기 좀 나가요 다음 판에는 9, 11, 1, 1 깔게요 9, 11, 11 9, 11, 11아세개나 왔구나 몽환 지키기 시정 안 아끼셔도 돼요 레이저 5시 쪽 발사 깨고 나와 주세요. 아실 이 파티 받으님 암수 한번 부탁드릴게요. 다음 팜에 저희 11시 두개 깔고 6시 5시 갈게요. 11시 깰게요. 이거 짜몽님 잡히지 마시고 잡히면 안 돼요. 이거 시정 준비 못 받으신 분아 못받은 사람 시정. 살았어. 숨 쉬어, 숨 쉬어. 끝. 까비, 까비, 암살 까비. 팜에 나오거든요. 11, 11, 6, 5, 11시 깨요. 오케이 열한 시막캐으면됐서 됐어. 오케이 됐어 됐어 나카 나카 암수 들어갔어요 어유도벤치 뭐야 아 깜짝이야 <웃음> 갑자기 <웃음> 또 아까처럼 잡혀주세요 아무나 잡... 아무나 잡혀줘 끝끝 끝. 아무도 안 밟았어! 바드님 밟아줘! 아 밟았구나 미안해요 미안해 오해지성 건슬이 있었어 안보였어 안보였어 <웃음> 저희 팜에 6677 깔게요 6677 6677, 6677, 6677 6 6 7 7 파티 건슬림 암수 저희 노메는 12시입니다 나오면 노메 12시 나머지 밑으로 좀 내리시죠 노난나 가보죠 약간 애매한데 오케이. 슬림님 암수 하나 부탁드릴게요 에 네, 노난나 알잘달 살아나오기 몽환 이거 랜덤입니다 혼란 한쪽 클리어하고 천천히 뛰시면 돼요 살았어끝 삼각 0, 9, 5요 암수 있으신 분 이모티콘 한 번만 하나라도 남은 사람 어 뭐야 왜또 하나 오케이 이거 하고 이 파티 받으니 암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내려오면 네, 깰만 하다 끝 심연 네, 추락 조심하시고요 끝까지, 집중 거짓 패턴 굿 진실 이제는 파매는 5시, 7시 예쁘게 깔면 돼요 허, 아, 나왔네요 11시, 1시 위주로 갈게요 파매 나오면 화면 안나올 듯 벤츠 유도되신 분 외곽 나이스 세줄 네, 남았습니다 한번더짬봉님 까비 이거 엉덩이에서 딜하시죠? 엉덩이에서 딜 잡히면 안돼 우리 잡히면 안돼 빼자 빼자 그끗 어. 잡기 잡힌 사람 없구요 한줄 제가 써줄게요 리퍼 5 건설 7 소서 11 바드 1 본인 잡이면은 서브 가주세요 본인 잡이면은 두개 나온 대로 뛰세요 스페이스로 이동 스킬 쓰지 그 민사 이런거 쓰면 궁디 맞아요 건설님 스페이스로 뛰어 이거, 일단은, 조우 하면은, 소선이 맘수. 일단 딜, 소선이 맘수. 이거, 성부 잘 써주세요. 토마토 많이 떨어지니까. 팀원 걸린 거 같다 하면은, 제가 말씀드릴게요. 1280. 몇 시였지? 11시 두 개였죠? 11시 두 개. 본인 짭이면 11시. 본인 짭이면 11시 쳐주세요. 두 번째 거. 1파티 성부 써줄 뿐 구함 1파티 성부 써줄 뿐 구함 감사 <웃음> 똑같이 할게요 일단 딜 반바퀴 더 돌아요 11시 두개 한번더 몇개 맞았지? 하나밖에 안맞은건가? 괜춘 두개 오케이 이거 죽으신분들이 채팅치죠? 몇개 맞았는지 한번 봐주세요 네 감사감사 한시 두개 맞죠? 네 본인 짭이면 한시? 아 진짜 누나 좀 가봐 아씨 카운트 어떻게 치라고? 일파티 성부좀 성부좀 형 이거 또 두개 맞았고 건설 암수? 일단 딜좀 해야될듯1 1시 두개죠 오케이 11시 않았죠? 하나 짜? 하나 셋, 나이스 킹만에킹만에 암수 있는 사람 하나만 카운터 쳐주세요, 딱 쿨! 쳐줘! 나이스 배템 금지다, 이거 성부 1,2파티 다 성부! 한시두개! 본인 잡이면 한시뛰기 한시 쳤어 하나 나이스 이거 메인 리퍼 서브 건설 건설 그냥 땡기면 돼요 포, 포커스 일단 실줄까지 이거 하나씩 먹어요 하나씩 하나씩 드시함우선 하나 드함 일단 딜 일단 아부딜 시정 아끼지 말고요 아 맞다 야, 구슬 같이 쳐주세요 같이 쳐줘요 리퍼 먼저 먹음 고생하셨습니다 GG 야네 좋았다 야 새벽 5시에 성불했네 <웃음> 3주째? 아 축하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. 아, 즐거웠다. <웃음> 고생, 고생. 아, 그러네. 세 분이 성불하셨네. 음. 아, 좋아요. 창수님 확인 꼭 전달해주세요.